못한 걸까? 송나라에 한 나무꾼이 있었다. 하루는 나무를 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누군가에게 쫓기는지 손살같이 달려와 거르턱에 머리를 들이받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나무꾼은 토끼를 잡아 집으로 돌아와서 요리해 먹음을 생각했다. 나무하기보다 토끼잡이가 쉬운 줄은 미처 몰랐네. 이제부터는 나무를 하지 말고 토끼잡이를 하면서 살아가야지. 나무꾼은 매일매일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가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죽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토끼는커녕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나무꾼은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수주대토 초등학생 때이 이야기를 들었다. 저런 바보가 어딨어. 어린 마음에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지만 어른이 되면 바보가 된다. 목표를 열심히 썼으니 잘되겠다 간절히 원하고 상상했으니 이루어지겠지. 저번에 잘 됐으니 이번에도 잘 해결되겠지. 나무꾼이 토끼를 잡지 못한 이유는 하나다. 토끼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대와 30대에 적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한참을 생각했다. 간절함이 부족했나? 너무 작은 목표를 세웠나? 내 길이 아니었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나? 가슴이 뛰지 않아서 그런가? 수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지금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 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렵게 찾고 있었다. 톨스토이는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진리는 가장 단순하고 소박하다고 했다. 단순하게 생각하니 모든 것이 명백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생 계획을 적었던 20대와 매일 목표를 적고 되새겼던 30대.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단순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목표를 적지 않았어도 매일 한시간 꾸준히 운동했다면 몸짱이 되었을 것이다. 영어로 공부했다면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지었을 것이다. 글을 썼다면 책을 한권 냈을 것이다. 목표를 수십 번, 수백 번 적었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20대가 끝나고 30대가 되었을 때 나의 목표는 나만의 사업을 하는 것이었다. 자기 개발과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싶었다. 배움과 성장을 응원하는 젊은 사업가 멋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다. 이렇게 행복하고 설레는 목표를 왜 실천하지 않았을까? 진짜 목표가 아닌 욕심이었기 때문이다. 억대 매출을 올리는 젊은 사업가는 누구나 원하는 목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명품차, 좋은 집, 자기 소유의 건물, 높은 지위와 명예를 원하고 있는가? 그것이 목표가 될수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작정 적은 목표는 절대 지금의 나를 움직일 힘과 열정을 끌어낼 수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목표가 아닌 욕심의 나열일 뿐이다. 목표에 대한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목표가 목표로서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상상 속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목표를 위한 목표를 적어서도 안 된다. 목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받 당이 되어야 한다. 연애 강사로 활동하며 연애를 어려워하는 남자들을 도와줬던 적이 있다. 교육 내용과 기간에 따라 10만원부터 100만원 이상까지 다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도움을 요청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2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찾아왔다. 괜찮은 외모와 스펙을 가지고 있었으나 소개팅을 하면 한 번도 애프터가 잡히지 않아 고민이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멘트 좀 알려주세요. 그가 처음 와서 했던 말이다. 네? 어떤 멘트를 말하시나요? 여자들은 재미있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재미있고 분위기 살려주는 유머나 멘트 그런 거요. 제가 말은 잘하는데 유머 감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유머 감각 있는 남자가 인기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다. 자신은 유머가 부족하니 재미있는 멘트를 알려달라는 말은 전혀 문제가 될것 없어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가 이성을 못 만나는 이유가 과연 유머감각이 부족해서일까? 반대로 유머감각만 있다면 연애할 수 있을까? 유머감각은 연애의 본질이 아니다. 사람들은 연애를 특수한 인간관계로 생각한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시작한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해야 한다. 나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 사귀었던 연인들을 떠올려보자. 모두 빵빵 터지며 재미있었던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함께 있으면 즐거움을 느끼며 서로 가까워진다. 반대로 분명 재미있는 사람이고 말도 잘하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말만 하기 때문이다. 나를 찾아왔던 그 남성분 역시 대화는 끊기지 않고 잘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장시간 듣는 것보다 자신이 신나게 이야기했을 때더큰 재미를 느낀다. 연애에 어려움을 느꼈던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면서 핑퐁이 되게 하는 대화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연애를 떠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한 기본 능력이다. 그렇게 문제점을 파악한 뒤 대화라는 연습을 시작했다. 이성을 포함한 주변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복기하면서 개인 코칭을 받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해 나갔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자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 달라졌다, 편안해졌다 라는 평가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달이 되었을 때 소개팅에서 만난 이성과 예쁜 사람을 시작했다. 애프터를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는 첫 애프터와 동시에 첫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날 저녁 너무 기뻐하면서 장문의 카톡과 작은 선물을 보내왔다. 유머가 아닌 기본에 충실한 결과다.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얻는 방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결과는 따라오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20대의 나는 유머 감각에만 신경 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럴듯한 목표를 적고 멋져 보이는 플래너를 쓰고 좋은 강의와 책을 찾아다니는 행동 자체에 만족하면서 분위기에 취해 있었던 것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질에 다가가야 한다.